자또 겁나 오랜만에 찾아온 마인크래프트 이거 거의 뭐 예.. 천년 만에 접속을 했더니 싹다 초기화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 뭐냐 따단 핵사기 활들을 만들어내는 모드예요 아네총 25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게 사실 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활밖에 없어서 참 아쉬웠는데 오늘 슈퍼 핵사기 활들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마크세상 혼내줘 봅시다 첫 번째 활부터 바로 만들어볼까요? 플래시보우. 다이아랑 자수정이 섞여있는 활인데요? 요거 한번 써봐야겠다. 핑. 필살기 발동. 자, 만들어보자! 다이아에다가 자수정 조각, 거기 엔더진조까지. 와! 야, 이거 능력이 뭐야? 한번 당겨볼까? 음, 플래시보우. 발사! 와! 야, 효과가 뭐냐, 이거? 핑. 야, 이거 데미지 완전 핵산이그 자체인데? 우 앞에 건물. 조준. 완료. 어? 어, 오케이. 한번 맞짱 한번 떠보자, 임마. 어, 어, 좀비들 있구요. 오오이좀비 녀석들 한방! 겁나 쎄! <웃음> 뭐야, 이거? 애기 좀비. 허리! 가 한방! 뿅뿅뿅뿅뿅와 그냥 말 그대로 쏘는 순간 화살이 안보일 정도로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많은 애들 그냥 정신 못차려요 이거 자잘 가고 <웃음> 자 다음 하나 또만들어보자고요이번엔 뭐죠 어스보우 식물하고 관련된 그런 화살인 것 같아요 2개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비난이면 두고, 잡. 오 어스보, 탄생. 어스보. <뮤> 오 와우 <뮤> 여기에는 눈덩이로 만들고. 이거는 약간 서포터 화리네요. 공격능력 보다는 방어용 화것 같아요. 이거,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뮤> la 음 잡... 야, 낙사시키는 활이구나. 이거 재밌네. 와! 본격 방방이 활이에요. 야, 이거 이거 뭐다 같이 놀면서 짜랑. 짜랑 짜랑. 너도 놀자. 이거는 낙사시켜서 적을 잡아내는 활이네요. 애들아, 뭐가 그렇게 심각해? 우리 다 같이 뛰어 놀자고. 코인. <웃음> 짜란. 찹찹찹찹찹찹. 오야 이거 이단 점프도 되는데? 오야 이거 잘 쓰면은 저 하늘 나는 것도 되겠어요. 오, 해볼까? 오 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활이네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멀티샷보우 다섯 개가 들어간건데 물량으로 승부보는 활인가? 멀티샷보우는 딱 이름 니값답게 여러 발 나갈 것 같은데요 아아 이거는 뭐 별거 없는거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레벨 3단계로 가서 한번 혼쭐 내러 가볼까? 자 멀티샷으로 이렇게 한방에 모여있는 좀비들 컷, 컷! 어야좀 많다 좀 좀, 좀 많은데 좀 많은데 좀 많이 많은데? 아야야야 잠깐만 기다봐 오지마! 오디마 아! 오! 확실히 이렇게 몬스터들이 잔뜩 몰려올 때는 멀티샷 유용하게 활용 할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좀더 퍼졌으면 좋겠는데 거의 한 명이 다 맞는데요? 안 되겠다 플래시보우 핑! 음. 내가 봤을 때 플래시보우가 약간 사기야 화살 속도도 바르고 폭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타격감이 겁나 좋아요 그 다음은 레드 레이저 보우 와 이름부터 살벌한데 스토리 들어간 거 보니 약간 가벼운 재질인 거 같기도 해요 오 레드 레이저 보우 완성 뭘봐이 쪼꼬미 어? 뭐야? 어, 뭐가 삭제됐는데? 이거 근데 플래시보우랑 비슷한데요 느낌이 암마! 오오오 쪼꼬미 주제 어, 무빙 왜이래? 요거는 아까 처음에 썼던 활그 플래시보우랑 좀 비슷해가지고 더 안봐도 될거같아요 다음 활 만들어봅시다 이번엔 라이트닝볼우래요 야 번개 못참지? 이거 제가 번개 크리퍼가 되는건가요? 자금 넣고 라이트닝볼 준비하시고 쏘세요 뭐지? 음, 난 황금알이라 반짝반짝한게 딱봐도 되게 고급 아이템 느낌 나 아, 이거, 내 취향이야. 차!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친다. 번개신, 제우스 활. 이거는 제가 썼던 활 중에서, 멋으로 따지면 1등. 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리와. 이리 화살 맛좀 봐라. 빵. 빵. 빵. 아, 자, 근데 데미지가 조금. 참, 좀 약하다. 이거 뭐 여러 발 써야겠는데. 참, 참, 그냥 다발로 써가지고, 번개로 지어서 잡아야 되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자 다음 큰거 옵니다 크리퍼 활이요 크리퍼 활 아니 상상이 안가는데 활 능력을 갖고 있으려나요? 오 바로 만들어졌어 누가 봐도 값 그대로 하는 활이죠 이거 제가 소환한 지형인데 여기도 한번 써볼까요? 크리퍼 눈에 불 들어오는 거 싫어? 아니 이건 크리퍼를 소환해버리네 이거 우리 커요운 좀비들에게 한번 맛보여줘야겠네 아주 좋아할 것같아요 애들 안농? 크리퍼맛좀 볼래? 뿡뿡 뿡. 야 사기로 따지면은 거의 원탑이네요 이것도 대신에 자기도 폭발에 휘말릴 수 있다는거 가까이 있을 때는 별로 안좋아 이거 이럼 나까지 데미지 입잖아 와 <웃음> 자, 다음 제가 진짜 꼭 써보고 싶었던 활. 다이아몬드 소드포. 다이아, 검, 다이아 곡괭이 다 있는데, 왜 활은 다이아가 없을까? 항상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다이아와 활 소환 가자. 짜라라라라따당 뭐다! 아, 어, 저 앞에 황금 좀비가 있는데, 엄마, 뭘 봐. 설마 활 대신 다이아몬드 검을 던지는 건 아니겠죠? <웃음> 진짜다 다이아 검이 있어야 돼요 이거 싫어한가? 자 우주 최초 다이아 검이 화살이 되는 쇼를 보게 되실 거예요. <웃음> 아 다이아 검 발사. 뽕아 대신에 다이아 검이 소모가 되지는 않네요. 그지 다이아 검이 소모되면 너무 그래 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핵사기 활모도 한번 재밌게 즐겨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활들로. 엔더드래곤 뚜껑 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다려. 형이 간다.